안녕하세요 소름소장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된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밤에 저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세법이라는 그 용어들이 세법에 쓰여있는 용어들이 아,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러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누군가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우선 기억나는 대로만 한번 짚어봐 드리면 어, 9억을 초과하는 조합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동안 같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사업 등록 하신 분들 4년 8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던데 그 등록 하셨던 분들이 소득세를 이렇게 계산을 할때 감면 해주는 폭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드는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75% 이던게 뭐 8년 임대차 경우에 거의 50% 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수도권 안에 이제 그 주택에 깔고 앉아 있는 그 마당의 넓이, 그게 도시 지역은 그동안 다섯 배였거든요. 그 다른 지역은 열 배고, 근데 그게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은 세 배로 축소돼 있는 게 있고요. 물론 다른 도시 지역은 그대로 다섯 뭐배 그대로입니다만은 축소돼 있던 그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었고. 우선 기억나는 대로 하면 그렇고 해. 그 다음에 또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주동훈 기자님이 올린 기사를 제가 안 그래도 다뤄드릴 텐데 이 기사에서처럼 그동안 그 1층이 만약에 걸린 상가고 2, 3층이 주택이었다. 아니면 1층이 근린이고 2층 한층이 주택인데 계단이 있어서 2층이 그냥 주택에 포함이 되고 유일하게 그 상가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 1주택으로 분류돼서 비과세로 양도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딱 구분 지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나누어서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이런 내용을 그냥 언뜻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 자료만 들어가서 보면 뭐 이게 뭐어한란 말이야 이래 싶을 만큼 세법이 용어들이 어려운 게 많아요 우선 하나라도 제대로 딱 풀어놓은 거를 한번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이 뉴스를 제가 관시, 오늘의 관심 뉴스로 리뷰를 해드릴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너무 많이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은 서로 다 자유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제가 군더더기를 많이 안 붙이고 기사는 기사 그대로를 사실은 읽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또 오해가 없고 그 뉴스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읽어드리는 것은 신문 다 읽어보신 분한테는 이게 뭐 아무 필요도 없지만 바쁜 일상 속에 그래도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 가볍게 그냥 들어두면 일하면서 그냥 귀에 이어폰 꼽고 들으시면서 또 일하시면 뭐 초롱소장이 목소리가 뭐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또 짚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의미에서 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2, 3층 상가주택 양도세 수억 늘어난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겸용 주택을 20년째 보유하고 있는 50대 A씨는 처분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녀들의 결혼과 자신의 은퇴 시기에 맞춰 원년 후쯤 상가근무를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최근 발표된 세법 개선안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기존보다 서너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쭉 조금 넘어갔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2, 3층짜리 상가겸용 주택이 상당수 몰려있는 서울 일대와 경기도 분당시 일대 건물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주택부분이 주택 부분에 상가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제공됐던 1가구 1주택자 양도가액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대 9억까지의 주택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9억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동안은 1주택이고 9억까지는 뭐 세금이 안 나오는데 9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장특공을 최대 10년을 보유하면 80%까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80% 빼고 나면 과표가 얼마 안 남아서 양도세가 쬐끔 나왔어요. 그게 1주택이었다 하면 9억이 넘더라도 근데 이제 그 80%까지 적용하던 장특공을 최대 30%의 폭으로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런 게 적혀 있고요. 이러한 상가 겸용 주택은 대로변 도로에서 골목길로 조금만 들어와도 많죠. 실제로. 서울의 각 지역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많이 있다는 내용을 적어 놨고. 그 다음 이러한 건물은 대개 1층을 커피숍이나 왜 이제 카페 같은 걸 주죠, 우리가. 그리고 2, 2층은 보통 원룸 한두 세대, 아니면 많으면 네 세대, 세를 주고. 그 다음 3층에는 주인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거주 주택으로 꾸며서 그렇게 많이 살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동안은 주택 내부 이제 그 연면적이 상가 부분 연면적보다 크기만 하면 전부 주택으로 다 간주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건물들을 살라 할 때는 하나의 절세 규정으로 다또 부동산에서 가이드를 그렇게 또 다들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게 그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1층, 2층 넓이가 똑같으면 2층 올라가는 계단, 계단은 원래 주택에게 이 분류가 되거든요. 아니면 옥, 옥탑방을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서라도 50대 50의 비율을 깨도록 만들어 드렸죠. 그래야 주택이 될 거니까 더큰 넓이의 주택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는 원천 봉쇄하겠다 이 말입니다. 밑에 쭉 보면 여기 실제 매일경제가 2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세무사님이시네요 이 부동산팀장님은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렇게 했더니 주택을 51%로 보고 상가를 49%로 가정을 해서 어 주택 취득가액을 5억짜리 5억에 샀는데 이제 2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금을 양도세를 돌려봤더니 원래 그대로 하면 4,658만 원이었답니다. 양도세가. 근데 바뀐 법으로 적용을 하면 2억 332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그 개정전에는 전체가 주택이라서 세금이 뭐 이제 거의 없었고, 그죠? 그억까지는그 넘는 거는 아까 80%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그 과표만 매긴 게 아까 4,600 얼마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거 분리한다 했잖아요. 주택하고 상가를.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했더니, 음, 어, 주택분 양도소득세는 87만원에 불과하고, 상가분 양도소득세가 2억24만 5천원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인 3층짜리 상가 겸용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상가, 2, 3층 주택. 역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동일하게 아까 위에 계산한 것처럼 아까는 주택이 51% 상가가 49%를 했는데 여기는 상가가 한 층만 상가고 2, 3층이 다 주택인 걸로 이제 가정을 하면 어, 개성전 세금은 위와 동일하게 4,658만원 왜냐 매매가 똑같이 20억이니까 그죠? 주택 20억짜리 판 걸로 하면 똑같이 당연히 4,658만원이겠죠 근데 개성을한 법을 적용을 하면 요거는 1억 2,295만원으로 약 3배가 늘어나는데 세 부담이 큰 상가세금은 기존보다 줄었겠죠. 상가가 1천만요건 상가니까 근데 그만큼 주택분 세금이 1,399만원이 늘어났다고 라 하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유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라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안에 팔면 또 그거는 괜찮은 유예기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답니다, 이게, 담당자는. 왜냐, 좀 불합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절세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는 다 없애프더라고요, 국세청이. 그런 것도 있었죠. 올 2월, 그때 12일날, 그것도 세법 시행령, 그 바, 소득세법 시행령 바뀌었던 거는, 정려세, 정려, 그 조합은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권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렬로요구까지는 배우자한테는 정렬세 없이 처리가 가능했는데 그거 다 없앴잖아요. 전부 이월과세 적용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주택을 사더라도 단독 명의를 할 이유가 정말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하셔서 나중에 양도세를 전략하는게 오히려 훨씬 더 지금은 설세가 되는 걸로 그것도 바뀌어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2, 3층 상가주택 이3층 상가주택 양도세 정말로 수억이 늘어나네요. 그죠? 양도세 수억 늘어난다. 어, 이렇게 바뀐 세법은 늘 참고하시고 또 알고 계셔야 정말로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몰라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